여기 있는 다낭에 미케비치 앞쪽에 있는 프리미어 빌리지 정문이 아마 저쪽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오시면 저 넘어가 이제 바다 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 골목이 하나 있어요 소 카페라고 있어요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네. 여기 해산물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저기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3년 전에 왔었던 여기 식당 지애니 소개시켜 준곳또 있고 라는 곳, 곳. 그니까 러 메인 길에서 한 골목 하나 안에 있어요 아 여기 예전에 진짜 싸고 맛있게 먹었었던 덴데 뭐 지금도 가격은 괜찮은 것같아요 아무튼 여기 식당은 제가 한 3년 전에 지애니 를 여기를 데려고 왔어요. 자기 친구네 가게 식당이라고 여기 식당 사장님이랑 친구래요. 식당 사장님이 영어도 되게 잘하고 네. 베트남에서 보기 드문 키도 되게 큰 미녀분이시더라고요 미녀 여기를 와서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게그미케비치 앞에 있는 해산물 식당들은 가격이 좀 있잖아요 어, 여기 그때 왔을 때는 가격이 어, 거기에 비해서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암튼 깜짝 놀랐죠 음식도 되게 다 괜찮았고 지금은 어떨지 이제 또 먹어봐야 되겠죠 그 가격은 요정도? 비싼 지가 않아요. 뭐찝집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예전 유튜브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거 조개탕이죠? 69. 6 9하면 7만동. 3,500원 정도. 조개탕이. 그 다음에 옥토퍼스 이건 문어죠. 문어도 뭐 3,500원, 3,500원 뭐그정도 하는 것 같고 새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이즈는 잘 모르겠는데 새우는 뭐 보면은 뭐 4,500원, 4,500원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요. 아 이건 뭐야 이건 타이거새우 인데? 어, 사이즈가 꽤 크네 일단 뭐 음료나 맥주를 시키면 얼음이 이렇게 나와 이걸 바닥에 놓고 가는구나 이 맥주를 몇 개를 시킨거야 얘는 아 아무튼 찐이 술을 되게 잘 먹기는 하는데 우와. 한 10캔이 넘는 것 같은데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토이 yeah. 아 토이 토니 토이 드라이버 토이 yeah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토니, y o u 마이 o n 아 and y o 프로즈 i f e Rose 토이 토니 c o 아 오케이 오케이 토니 drink b e too? o m e o k i n g choking, o k i n g 자 이것도 베트남 스타일이죠 <웃음> 맥주 시키면 이거 그 바스켓 안에 얼음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 꺼내서 이제 따라서 먹는 거죠 저분이 사장님이에요 어? 안녕하세요 <웃음> 저분이 사장님이고 찐친구고 영어도 잘하시고 여기 한국분들 뭐 구글 리뷰 보니까 한국분들도 몇분 오신 것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분이 직원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고 이제 저분이 영어로 대신 얘기해주고 뭐 사장님이니까 당연히 손님 응대는 해야되니까 롱타임 노시 You don't remember me, right? I remember you. Oh, you remember me? Oh, Thank you very much. Yeah, I asked him to come here. Uh, yeah, because this you. time, this time, I want to make a video of this restaurant. Uh, okay, thank yeah. you so much. Yeah. Last time, I didn't make a v uh, Lemongrass 들어가고 아주 약간 매콤한 전복 같아요, 전복. 저는 제가 주문 을 안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거 TN이 알아서 주문해 주니까 TN 주문한 대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어. 자 지금 먹은 이 음식은 요거예요 요거에서 첫 번째 거 15만동이네 7,500원 이건 좀 가격이 있는 거구나 자 아무튼 이거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스가 나왔는데요? 찍어 먹어볼게요 약간 뭐 고추도 보이는 것 같고 매운 것 같은데 매운 소스네. 네, 살짝 매운 소스에요. 근데 풍미를 넣어주기는 해요. 이 전복을 어 이거 매콤하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사장님이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. 음. 이게 뭐냐면은 슈림프인데 새우인데 아까 큰그킹그 킹... 그 프라운이라고 하는 아무튼 큰 새우 갈릭버터예요그런치 찐에는 또 여기서 새우 사시미를 시켰어요. 음. 아, 베트남 사람들도 이렇게 사시미를 먹는구나 이게 여기서 제일 잘 팔리는 거래요 베스트셀러 버터하고 갈릭하고 해서 새우 사이즈가 엄청 크죠 오.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껍질을 까고 이제 다아네 이렇게 찍어서 와. 자 이렇게 새우 구이도 시켰고 뭐 이거는 뭐 흔히들 아는 그런 거와 근데 새우 사이즈가 진짜 커요 제 손가락이 이만한데 나름 통통한데 오 손가락하고 비교도 안 되게 두꺼큰 뭐, 만큼 이것도 가격은 좀 있겠죠? 뭐. 안녕하세요. 이것도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, 이거는 그, 보니까는 굴이야. 굴에다가, 굴을 구워가지고, 위에다가 치즈를 뿌려서, 그냥 이렇게 해서 꺼서 먹는 것 같아요.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치즈 있고 안에 돌 익은 거 있고 이것도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까요? 돌에다가 치즈를 뿌리면 더 맛있나? 더 담백한 맛은 생기겠죠? 제발 돌만 아십히게 특이하네요 충분히 예상하는 체다 치즈 맛 나중에 이것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드셔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이것도 같이 먹는 건가 봐요. 자, 아무튼 왕새우 다 깠어요. 아, 오, 새우는 까면은 뭐 사이즈가 작긴 한데 그래도 색깔 이쁘죠. <웃음> 새우 사시미가 진짜 신선해. 요 맛있어요. 와, 와사비하고 간장 소스를 주는데 여기 있죠. 이걸 찍어 먹으면 맛있네 자, 지금 이거 이거 달팽이 요리 이거 베트남 사람들 이것도 엄청 먹는 건데. 지금 색깔이 지금 노랗잖아요 이게 노란 게 이거 계란으로만 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쑤시개를 가지고 먹는 거아 이것도 진짜 쫀득쫀득하니 맛있다 우리 맛있게 먹는지 저게 젓가락으로 파서 먹는구나 이제 좀 친구 기다리고 있어 그거네. 그래, 레쉬. 자, 일단은 다 먹었고, 이렇게 80만 동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<무늬> 아, 아, 오케이. 여기 지금 사장님이 여기 그 슬로건이 뭐냐면, 바깥에 큰 길에도 큰 해산물 식당이 되게 많은데 거기보다도 가격이 여기가 훨씬 싸다 그리고 만약에 음식이 맛이 없거나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100% 다 그냥 환불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, 아 이게 그 베트남말로 아 이게 베트남말로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맛없으면 다 환불해 주겠다 뭐 음식에 문제 생기면다 환불해 주겠다 음, 어, 그런 자신감이 있는 뭐 그런 식당인가봐요 어, 좋네 자, 일단 다 먹고, 금액은 이렇게 나왔어요. 뭐가 뭔지 모르게 베트남 말이라. 아무튼, 다른 해산물 식당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싸다. 아, 잘 먹습니다.